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조이티비 브레드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뭐 오늘도 더운 하루 되셨죠 그러면 시원한 음료수와 함께 시작해 보자고요 렛츠 가 오늘 리뷰할 상품은요 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입니다 코카콜라 말만 들어도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코카콜라 제가 어렸을 때도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걸안 마셔서 코, 코카콜라를 마셨죠. 햄버거랑 먹을 때도 좋고요. 모든 것이 코카콜라 음, 이걸 개발한 사람을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뭐 코카콜라의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얼핏 들어서는 음, 약을 개발한 사람이 후연치 않게 코카콜라를 개발했다는 소리가 있네요. 지금 뭐 그러면 코카콜라 이제부터 리뷰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 볼까요 소리가 어떤가 와스 하는 소리와 함께 이야 이 소리입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코카콜라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맛은 역시 말을 안 해도 맛있습니다 지금 뭐 올림픽 시즌이라 올림픽 시, 음, 시즌 말 잘못했네요 시즌은 아니지만 내년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도 후원사이기 때문에 코카콜라 엠블럼에 뭐 올림픽 마크가 있네요. 오륜기가 그려져 있네요. 근데 역시나 다를까 칼로리는 음... 높다고 하면 높고 적다고 하면 적으네요. 100ml당 45칼로리네요. 와 여성분들이 이캔 한잔 마시면 엄청나게 뛰어다녀야겠네요. 저도 오늘 이한잔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해야될 것 같아요 코카콜라 마셔 보세요 코카콜라 정말 맛있, 맛있습니다 그럼 뭐 한번 더 마시고 리뷰는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결론은 말을 안해도 맛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셨습니까 인조의 tv 브래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